팔이 빠져도 턱이 너무 심하고 코는 뭉툭하고 턱은 이제 옆에서 누가 사진 찍어주면은 어너턱 두꺼비 같아 이렇게 음. 많이 해가지고 이게 상처 많이 됐어요. <웃음> 안녕하세요. 저는 내일 수술을 하게 된 조함이라고 합니다. 저는 내일 이마랑 턱 지방 이식을 하고 코 수술을 하고 이중턱 지방 흡입을 하게 됐어요.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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코 수술이랑 이마랑 턱 지방 이식하고 이중 턱 지방 흡입 바로 왔어요. 코는 제가 원래 평소에 복코여가지고 음. 이제 항상 화장으로 이렇게 가리고 다니니까 화장 이제 그만 하고 싶다 해가지고 음. <웃음> 수술 하고 싶더라고요. 전부터 코 때문에 고민이 커서 항상. 사진 찍으면 뽀샵하고 그랬는데 음. 이제 그 뽀샵도 그만하고 싶고 그렇게 됐어요 <웃음> 화장 안 하고 있으면 코가 뭉툭하고 왕코다라는 소리 많이 들어가지고 그런 것 때문에 컴플렉스가 너무 심했어요 <웃음> 이마도 완전 일자예요 <웃음> 이마가 너무 일자여가지고 옆에서 누가 사진 찍어주면 은 음. 이마가 음. 절벽인 거예요 <웃음> 여기 턱도 지방 이식하게 됐어요 <웃음> 턱이 되게 작은데 옆에서 보면 이것도 여기 되게 여기 이렇게 들어가 가지고 입술이 더 튀어나오고 있거든요. 아. 그래서 턱도 이쪽에 지방 이식을 어. 하면 그래서? 좋겠다 생각을 했었어요. 음. <웃음> 코는 이쪽 콧대랑쪽 아, 네. 코끝 올리는 거랑 연골 묶기 아, 네 네. 오늘 요거 세 가지. 네 네. 아, 그리고 이중턱 지방 흡입도 아, <웃음> 네 가지요. 아, 이중턱 지방 흡입. 네 네. 그럼 <웃음> 네 가지네. 네. 오. 네. 이 <웃음> 수술이네. <배수술이네>. 네. <웃음> 오늘도 굉장히 시간이 좀 오래 걸리네. 네, 음. 시간이 엄청 오래 걸린다더라고요. 살이 빠져도 턱이 너무 심하고, 코는 뭉툭하고, 턱은 이제 옆에서 누가 사진 찍어주면은, 어, 너턱 두꺼비 같아. 이렇게 음. 많이 해가지고, 이게 상처 많이 됐어요. 부모님한테 말씀만 드리고 바로 올라왔어요. 아, 그래요? <웃음> 네네. 어, 제가 전에 쌍수도 했었어서 <웃음> 부모님이 크게 신경 안 쓰셔요. 내 친구들도 잘하고 와라 어. 그러더라고요. 어, 그래서. <웃음> 그래서 아더 이뻐져서 올게 하고 <웃음> <웃음> 말했어요. <웃음> 인스타그램에 아, 아니, <웃음> 사진 왜, 왜. 먼저 업로드 해보고 싶어요. 꽃샵 <웃음> 좀안 하고 올려보고 아, 싶어요. 옷샵 <웃음> 많이 하세요? 아다 하는 거죠. <웃음> 많이 들어갔죠. <웃음> 어 연예인 중에 아이린? 아이린? 네. <웃음> 아이린처럼 닮고 싶으세요? 아 아이린 되지는 못하지만. 아, <웃음> 어떤 예쁘더라고요. 면에서 어떤 면에서 예뻐요? 어, 전체적인 조화로 음. 원장님하고 사진 상담하셨죠? 네네 어떠셨어요? 어, 엄청 포근하고 친절한 어. 분이셨어요. 자연스럽고 아름답게 잘 부탁드려요. 사랑해요. 왜 <웃음> 어, 이렇게 손실지 <손쉽네. 웃음> 네. 네, 저 이제 수술하러 병원으로 떠나볼게요, 고고씽. <웃음> 안녕하세요, 하미예요. <웃음> 저 이제 수술하러 가는데 너무 떨려가지고 사실 말도 잘안 나오네요. <웃음> 이뻐져서 봐요. <웃음> much m u c h l a t e r e I'm going to give you the s 코 같은 경우는 그때 어떻게 더 얘기가 있었어요? 하민님 네. 이제 진짜 수술이네요. <웃음> 어떠세요? 말도 안 나올 정도로. 응. <웃음> 음. 너무 떨려요. 너무 떨려요? <웃음> 잘하고 오시고요. 네. 예뻐져서 봐요. 예뻐져서 화이팅. 그래요. 조심해서 가요. <웃음> 다음에 좀 이따가 잘 예뻐져서 봐요. 화이팅. A few moments later. 네, 안녕하세요. 저는 복과의 원장 성형외과 전문의 임정수라고 합니다. 어, 오늘 좀 여러 가지로 진행을 했는데요. 일단 이중턱이 좀 신경 쓰인다고 하셔서. 이중턱에 대한 지방 흡입 수술 두 번째로는 이마와 턱에 좀 볼륨감이 좀더 들어와야 옆에서 봤을 때도 좀더 예쁜 얼굴이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서 어, 이마와 그리고 턱에 대한 지방 이식 그리고 마지막으로 코 수술 이렇게를 진행을 하였습니다 양쪽 콧구멍 사이에 비중격이라는 게 있어요 그 비중격을 이용해서 코끝을 조금 더 연장을 해줬고요 코끝을 올리게 되면 아무래도 여기가 좀더 부족해 보이게 되겠죠 그래서 이제 부족해 보이는 그런 부분들을 좀 채워주면서 지금 보면 살짝 매부리가 있더라고요 제가 들어가 보니까 그래서 매부리는 조금 살짝 평평하게 다듬으면서 코의 시작점이 지금 너무 짧은 느낌이 좀 있어서 조금 더 코의 시작점을 높이면서 여기서 부드럽게 직반 버성코 느낌으로 나올 수 있게 그런 수술을 진행을 하였습니다 이제 처음에 저한테 오셨을 때도 고민거리가 뭔가 좀 얼굴이 밋밋하다 그런 게좀 많이 불만이셨거든요 이제 그런 상황에서 제가 이마도 좀더 입체감 있게 나오고 그리고 코도 조금 더 지금보다 좀 자연스럽게 올라가고 과하지 않게 턱도 지금 보면은 이렇게 일직선상으로 봤을 때 턱이 지금 너무 들어가 있어요 턱도 조금 나와줘야 되고 지금도 괜찮지만 조금 더 입체감 있게 예쁜 소위 말해서 좀 우아해 보이는 얼굴이 되는 거죠 네, 그렇죠. 이제 기본적으로는 이제 음주, 흡연, 최소한 2주에서 3주 정도는 안 되는 거고, 음. 코를 막아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입으로 숨을 쉬어야 되는데, 그 부분이 가장 힘들어요. 어쨌든 간에 2, 3일만 입으로 숨 쉬는 것만 견디면, 뭐, 통증이나 붓기나 멍이나 이런 것도 좀 많이 좋아질 거고, 음. 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조심하는 습관, 그리고 좀, 밤에는 좀잘수 있지만, 낮 시간에 너무 누워있지 말고, 활동하고 오히려 이러는 게더 좋아요. 기본적으로 이제 이거는 모든 얼굴 수술에 해당이 되는데요 붓기가 빠질 때 우리가 이제 중력 방향으로 빠진다고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누워 있게 되면은 심장보다 어, 얼굴이 높게 있어야지 붓기가 이렇게 빨리 빠지는데 심장과 같은 높이의 얼굴이 누워 있게 되면 붓기가잘안 빠지죠 아무래도 사실 너무 고생했다는 말을 하고 싶고요 이제 수술을 하다 보면은 아무리 수면 마취를 하더라도 갑자기 확 움직여서 저희도 놀라고 위험한 상황이 올 수도 있어요 근데 오늘 수술하는 내내 너무 얌전하셔가지고 수술하는 저도 너무 편했고 그러다 보니까 조금 수술도 예정보단 좀 빨리 끝났고 그러다 보니까 수술의 결과가 좀잘 나온 것 같아서 저도 굉장히 만족스럽고 또 경과가 좀 기대가 되는 환자입니다 어때요? 콧구멍이 답답해요? <웃음> 원장님이 수술이 잘 됐대요 응. 꿈 같은 건안 꿨어요? 꿈 말고 아까 수술실에서 너무 추울 거예요 추울 나 버릴 같요 무슨 소린지는 추웠는데 갑자기 따뜻해졌어요? 좀더 쉬셔야 될거 같은데 아무래도 알겠습니다. 좀 있다 태어날 때 봐요. 정순이 하나 괜찮아요? 안 쉬어요. 안 쉬어요. 가서 좀 쉬고 일주일 있다가 요거 제거하는 거 하고 예뻐져서 봐요. 우리가 예뻐져서 보는 게 가장 좋은 거니까. 자, 아이고 타세요. 자, 그러면 다음에 뵙겠습니다. 빠이빠이, 안녕. 안녕하세요. 하미예요. 수술하고 부목된 지4주차데 붓기도 빨리 빠지고 자연스럽게 잘 돼가지고 너무 만족스럽네요. 그때 이마랑 턱 지방 이식하고 이중턱 지방 흡입하고 코 수술했는데 다 자연스럽게 잘 돼가지고 원장님께 너무 감사하네요. 한번 보여드릴게요. 턱선도 엄청 많이 살아났어요.